우엉 된장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엉은 암세포의 발생과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과 몸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많은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우엉을 조리해서 드시는 방법으로는 우엉 간장조림 외에는 그 쓰임새에 대하여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아찌, 기빈 무치, 강정, 차등 다양하게 모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많은 도움이 되며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1년 내내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이어서 개인적으로도 우엉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엉을 된장으로 양념해 보시면 크게 번그럽지도 않으면서 우엉의 특유한 향을 언언하게 느끼며 된장의 감칠맛까지 입안에 대져 내 몸에 좋을 것 같아 무듯할 것입니다. 그럼 우엉 된장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흙이 묻어있는 국산 우엉을 준비하는데 중간 굵기의 우엉 두 대를 깨끗이 흙을 씻어줍니다. 칼등으로 껍질은 살살 긁어주고 우엉의 껍질에는 사포닌등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을 많이 벗기지 말고 칼등으로 살살 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저분해졌으니까요. 다시 물에 헹굽니다. 우엉은 어슷 쓸기를 하여 찬물에 담가둡니다. 오래 담그지는 않고요. 쓰는 동안 색깔이 변하니까 찬물에 담가두세요. 섬유질이 끊어지니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또 우엉 쓴 것은 굳이 식초물에 담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냄비에 물을 조금 부어 스텐찜기 용으로 쓸수 있는 삼바리를 올려 무언 썬 것을 놓, 놓아줍니다. 중간에 한 번씩 섞어가며 중불에서 12분 내지 15분 정도 부드럽게 쪄줍니다. 쪄서 한번한 한 김을 냄디 팬에 들기름 3큰술 두르고 높은 온도가 아니고 중간에서 약간만 낮춰주세요 살살 저어가며 중간불에서 조금 낮은 불로 하시면서 한 5분 정도는 볶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양념을 넣을 것인데요 탈수가 있으므로 불을 꺼세요 맛술 2큰술 간마늘 한, 한 작은술, 생강, 가른, 물 있죠? 한 작은술, 된장 두 큰술, 물엿 두 큰술, 설탕 2분의 1 큰술을 넣고 불을 켜고 약한 불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양념이 배어들도록만 섞어주세요. 볶는 것이 아닌 것은 살짝만 섞어주세요 생으로 된간마늘의 향과 된장의 향이 약간 희발돼서 맛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도 좀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살살 섞어주세요 양념이 더 들더라고요. 한 2, 3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쪽파 줄기 다섯 줄기 정도 송송 썬 것을 넣, 넣으시고요. 그 다음 통깨 한큰술 넣어서 한번 덮가며 저어준 뒤 불을 끄고 완성합니다. 두고 드실 것이므로 참기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엉 된장무침이 썩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